저는 내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치솟는 유류 가격 때문에 주유소를 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000년 초한 화학 제조기업에서 특허를 받아 세녹스라는 연료 첨가제를 출시했고 당시 휘발유 가격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판매돼 큰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유사 휘발유라 규정했고 우여곡절 끝에 불법화되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환경부에서는 첨가제 번호 등록을 통한 연료 첨가제 판매를 규제하였습니다. 이후 시장에는 다양한 브랜드의 연료 첨가제가 유통이 되고 있고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중에 부동의 시장 1위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불스원샷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스원에서 더 강력해진 연료첨가제가 출시된 것이 있어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사용해보신 고객들로부터 높은 평점을 받은 제품인데요. 어떤 제품인지 알려드리고 또 제가 전문가분을 찾아가 연료첨가제가 효과가 있는 것인지 단적으로 여쭤보고 왔는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십시오. 아 그리고 오늘도 불스원에서 도움을 주셔서 구독자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른 분께 드리게 되었고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나눔 이벤트 안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동투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정투뷰 <농티뷰> 우선 제품부터 알려줄게 바로 이 제품이 불소원에서 올해 2월에 출시한 따끈따끈한 신제품이야 제품명이 불소원샷 시그니처이고 이쪽에 색깔이 조금 옅은 게 가솔린용이고 진한 건 디젤용으로 나왔어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기 전에 그럼 이와 같은 연료 첨가제가 왜 필요하고 어떤 효과가 생기는 것인지에 대해 인하공전 자동차학과 김종우 교수님을 찾아뵙고 왔는데 잠깐 볼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 찾아 뵌 이유는 운전자 분들이 연료 첨가제에 대해 대표적으로 궁금해하는 것몇 가지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첫번째 질문입니다 차량의 엔진때란 무엇인가요 엔진에는 정말 때가 발생하나요 네 그게 이제 연소랑 관련된 얘기인데요 피스톤이 이제 가솔린 엔진의 주행거리가 좀된 데서 뜯은 건데 보시면 새까맣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완전 연소가 되는데 실제는 완전 연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카본 찌꺼기들이 이제 엔진에 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때가 끼면 이제 작동이 원활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엔진 때가 발생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줄수 있을까요 네 여러가지 문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인젝터 같은데 이제 끼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제 또 홀이 굉장히 작은 게돼 있잖아요 이런데 이제 끼게 되면 이제 분사 패턴이 이제 잘 안되게 되고요 그럼 연소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이렇게또 피스톤 같은데 이런 식으로 카본이 많이 끼게 되면 가솔린 엔진에서 가장 문제되는 이 노킹 현상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엔진의 수명이 줄어들거나 이런데 영향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럼 연료첨가제를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주기적으로 엔진을 분해해서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는 불가능한 거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세정제를 이용해서 인젝터에서 이제 쏴서 이거를 씻어주는 방법이 그나마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연료첨가제를 사용할 때 어떤 주의 사 있을까요? 이게 또 차에 들어가는 것이고 엔진 내부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디젤 같은 경우는 뭐 DPF, SCR 뭐 이런 복잡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떤 성분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또 데미지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을 쓰시는 것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교수님 오늘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길게 했었는데 정리를 하면 자동차의 엔진은 인젝터를 통해 실린더에 주입된 연료가 폭발하여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완전 연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카본 때가 발생되는 거야. 발생된 카본 때는 주로 연료를 분사하는 인젝터 흡기밸브 피스톤의 탑 부분에 퇴적이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분사 패턴이 바뀌고 연료의 조건이 변화되면서 노킹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연료첨가제는 엔진에 퇴죽된 카본 때를 없애고 엔진 연소 조건을 회복시켜 출력 및 연비 향상에 도움을 주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불 불스원샷 시그니처가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었는지 알려줄게. 불톤샷 시그니처는 보는 것처럼 투명한 페트 용기를 사용해서 내용물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고 첨가제 같지 않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 무엇보다 가장 큰 포인트는 3중 엔진 세정인데 첫 번째로 청정분산제가 기존의 제품 대비 훨씬 더 많이 함유돼 있어서 카본대를 더 강력하게 세정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 고열에 강한 세정 성분을 함유해 뜨거운 엔진 내부 속에도 카본대를 효과적으로 세정해주고 세 번째로 직분사 엔진 세정에 도움을 주는 GDI 및 CRD 디 d 이 부스터를 통해 최신 차량의 디 d 및 c r d 의 엔진 속카본때를 강력하게 세정을 하게 되었다는 거야. 불스 원샷 시그니처를 사용하기 전 후에 세정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세정 전에 비해 카본의 양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지. 사용 방법은 간단한데 먼저 불스 원샷을 가솔린과 디젤 용도에 맞는 것을 구입하면 되고 불스 원샷의 뚜껑을 열어보면 은색 실링지가 붙어있는데 이걸 떼어내고 연료 주입구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불스 원샷 한 통을 주입구에 가득 주유하면 되고 사용 주기는 주행거리 3000에서 5 0 0 0 5,000km마다 또는 계절마다 한 번씩 넣어주면 되는데, 정기적으로 사용하면 엔진대를 지속적으로 세정해서 엔진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그래. 참고로, 불스원샷 시그니처는 불스원 공식 온라인몰인 불스원몰 전용 제품이라 불스원몰에서만 구입이 가능하고, 다소 아쉬운 점은 가격이 조금 비싼 것 같은데, 가격만큼 우수한 성능이 있는 제품이라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승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유류 가격은 떨어질 줄 모르는데 내차 연비는 떨어지고 배기가스의 소음까지 그리고 출력도 떨어지고 차 때문에 기분도 다운됩니다. 간단하게 연료 주입구의 불소 원샷으로 성능을 회복하시고 즐겁게 운전하시고요. 또새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엔진 보호를 위해 미리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치뷰